SCP를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SCP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앞을 봐주십시오! 음... 지금 구독자 만명 기념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참고하세요 쿠봉아너 혼자 이 뜨거운 용암을 건너갈 순 없어 그럼 어게해요내 염력으로 너저 건너편까지 보내주마 염력이요? 와, 아저씨, 그런 것까지 쓰실 수 있어요? <웃음> 자, 앞을 보고! 아, 아 예,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자, 코봉아, 간다! 네! 아, 어, 와, 와, 와! 뭐야 아저씨, 무서워요! 자, 건너편에 보내줄게! 하나, 둘, 안시! 셋! 이야! 도착했네! 잘 도착했다! 아우, 내가 너무 세게 던졌나? 저케이 간다.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이동하자 아, 알았어요 칼 내려놔요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아이, 가요 아 뜨거워 뜨거워 예 점프 어 코봉아 장난치지마 지금 장난칠 상황이 아니야 아 알았어요 무기 잡지 마세요 네. 변성대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죄인 코봉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놈이 코봉이구나 아 근데 아저씨 저 변성대왕인가 저분 얼굴은 핵불닭볶음면 다섯 봉 이상 먹은 얼굴인데 <목소리비> <목소리비> 예! 아, 변성대왕야 변성대왕! 감정형 치불에 넣어줄게! 변성대왕님 죄송합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저를 봐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예. 그럼 지금부터 살인지옥 체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코봉이 네, 예 이번 마지막은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최인 코봉이 아이 제일이라뇨 아직 판결도 안 나는데 어쨌든 나쁜 코봉이 아이 나쁘다요 그럼 코큰 코봉이 오케이 너 어쨌든 너는 살아오면서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 제가요? 제가 무슨 살인을 저질러요 아저씨? 본 재판은 고봉이의 살인적인 방구로 추기을 당한 많은 SCP들의 원한으로 살인지옥의 최고형벌을 원하는 버니다 변성 대왕계 아니에요, 저 억울합니다. 아이, 땅콩이 아저씨, 아저씨도 개미 죽여본 적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개미 한 마리 죽여본 적이 없어. 죽였잖아요 여기를 어? 누가 죽였다고 그래 어쨌든 저는 최고형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변성대왕님 억울하게 죽은 <목소리> SCP들을 위해서 최고형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아니라니까 진짜 아, 저, 잠깐만 어 뭐하는 거야 지금 잠깐만 나와있어봐요 아, 변성대왕님 변성대왕님 저기 진짜 제방구는 그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맡아보시던가요 봐봐요 <웃음> 쇠고 형벌 전에 너의 방구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방구 형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예? 방구 형벌이요? 방구 형벌 이게 뭔데요? 봐라. 거기 무슨 놀이 와! 얘네들 뭐야? 야 이, 얘네들 지금 나잖아 코봉이들이잖아 야 근데 니들 엉덩이 지금 누구 향해 있는 거야 지금 어 얘들아 뭐하는 야 하나 둘셋으 그게 똥방울을 하는 거야. 마 그것 문에 우리의 신비들이 괜하게 죽었어. 이마 우리 친상들 공부력들을 육팔에 들 불상에서 어떻게 해? 여성 대원이 그만해 주십시오. 그만 좀 멈춰 주십시오. 그치? 어. 리이가그이자리가 예. 어. 어어어어어어. 어. 고봉의 차님, 고봉의 차나? 아저씨, 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도대체 방구 냄새가 어느 정도길래? 아이 정도는 되는데. 왜? <놀라> 아우씨, 어, 어, 미안. 아우 <놀라> 대단하긴 하고 나 진짜. 아, 죄송해 아니 보세요. 아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살이 방구예요? 놈! <놀라> 아직도 정신 <놀라> 못 차렸구나. 다음 대기들가 여봐라. <놀라> 이 놈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어, 불닭볶음면 다섯 봉가, 청양고치를 세 개를 색색색색 잘라서 라면을 끌어서 단심에 매기도록 하느라 아 진짜 그거 진짜 너무 싫다 변성대원님 제말좀 들어주십시오 고봉이가 방구로 인해 SCP를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SCP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앞을 봐주십시오 음 사실 SCP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코보기는 특수요원을 맡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SCP들을 처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분명 합당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성대왕님 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네 SCP들! 아니 코보기가 죄가 아, 아, 없네! 그래. 시내들이 그러고 다닐때조금방 끼고 뒤에게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야 대퇴! 야 콩구려! 잘못했어! <목소리> <목소리> <너는> 삶을... <목소리>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 지 <목소리> 사람 만족 사실 저기 앞에 있는 일칠삼 채가더 나쁜 놈이에요 <웃음> 다 제가 시킨 거예요 야 어제 웃기래네 야 내가 언제 시켰다고 그랬봐야새긴 것도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땅콩이가 뭐니 땅콩이가 밥! 아, 아, 아, 아, 자!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주인! 거봉이 네! 우주! 고봉아 너는 이제부터 환생을 하게 된다 너의 다음 생의 모습이 기대 되는구나 고봉아 착하게 살으렴 네 어, 아저씨 아저씨 아, 어, 나 드디어 환생한 건가 어 근데 왜 이렇게 몸이 뜨겁지, 뜨겁지? 어, 아이 무슨 아니, 냄새야 아니야? 아이 뭐야? t t 내 피부 색깔 up. t h 나 뭐야 o 뭐야. 어? 뭐야? 나 똥이야 아이 야야 이게 아 u c 나 t 판 다시 t 을래